처음처럼 사랑하나요? 그댈 만나서 난 행복했어요. 전 그때보다 더 행복해요. 눈 내리는 겨울이었죠. 그 것이 아름다워서 그대 위하여 나 살아갈래요.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니까. 그치 않는 시간을 함께 걸어온 거죠. 한 번도 이별. 지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그대 위하여 나 살아갈래요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니까 끝이 없는 시간을 함께 걸어온 거죠 항상 함께 있 어도 그리운 사랑, 그대 와 나의 행복 한.